네, 안녕하세요. y t t s t 오의유튜버입니다 자, 요 앞에 뭔가 본듯하지만 어디서도 보이스 뭔가 안본 느낌의, 어, 매우 매우 특이한 비주얼이 생긴 너무 씨키들이 있죠. 이런 너무 씨앗기들은 바로 벼링이라는 놈입니다. 자, 생각보다 어링 종류가 많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지금 겁나게 베어링이 큰 것도 있고 겁나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가까운 낚시 아니 가까운 용품들로 가지 않으면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낚시 릴? 또는 아니면 음... 어... 아 역시 닐! 아니면 핸들 사전거 핸들이나 아니면 자그만한문터 아니면 뭐 각도 아, 뭐 그런거 쪼금 하는 게 있겠죠 자 얘는 그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겁나게 작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펜 있죠? 펜, 펜, p c o 펜, 시스템 펜 이런 게 들어가는 펜수이에요 다음은 거의 자, 자동차에 쓰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은 어느 정도 닦았어요 어느 정도 닦았지만 아직도 안 닦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첫 번째로 얘 같은 경우는 기름을 빌려가지 이제 워그래 지금 액체가 없어요 아, 그리고 얘 네. 같은 경우는 버릇이 버릇이 보이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눗물로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하실수 있는 데깔 오전에 아, 해보 하겠습니다 일단 닦기 시작합니다 닦기 시작하시면 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된거 같고 이거 두 개부터 개부터 겠습니다 <웃음> <된것 같았으니까. 웃음> <있음>. 네, 그래서 뭐이시나요 <웃음> 여기? 어, 네. 예. 살� 살� 살� 살� <웃음> 하겠습니다. 예. 네. <웃음> 치소 필요합니다. 사복을 하는 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사복 얘는 침투성 친수성, 침무성이 아 얘는 친성 아니 얘는 거벅이기 때문에 얘는 뭐냐 얘는 개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계면활성제 아니 황성제 뿌리고 닦아줍니다 닦아 주셔야 돼요. 겉면 겉할 아, 일단 비누를 커팅 주시고 이것을 위에 올린 다음에 이걸 녹여줍니다. 이렇게 쌓다 닦아줄게요 응. 뭐 있어? 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 샤워기 아보물은 세고 줍니다. 굉장히 센 물이 나가기 때문에 떨치지 네,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조 안에 들어가시고, 어, 일단은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때 가장 민감해요. 이게 물이 세 시간을 못풀 수가 있어서 무조건 이건 진짜 스싼 물을 나열해야 돼요. 이건 근데 그렇게 씹혀야 하지 않습니다 와..알코올로도 이제 물습니다 그래서 제발 용량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보시면 진짜 그것도 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엄청 해 못하고 될것 같지만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볶아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기도 여기도, 여기기도도 여기도, 여도도요기도부터 할게요. 그리 하고 응. 이런 것들은 드라이기로 한번 말리고 가볼 수 있습니다. 뜨그라. 네, 자, 여기 왔고요. 여기 베어링 여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말릴 거예요. 무조건 드라이기로 말리려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안 그러면 네안 바닥이. 안좋아실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걸 해주시고 첫번째 작은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2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됩니다 했고요. 어, 그다음 할 것은, 그 다음에 할 것은 또뒤지트워야 이제 일단 이거 일단 잠깐 좀 시켜주고요. 한번 더 이거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영상다 빨리 나가서풀 플로 해드릴게요 여기여스피 여기. 여기. 멋질하는 영상 다 빨리 가서 풀어해드릴게요. 네, 지금 눈는데작은 음, 네. 애들 하수구에 쓰려다면 위험하겠 제가 이렇게 해주면 네, 되나? 뭐, 아까 했다시피 이거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짝은 애들, 작은 애들, 제가 뭐, 네. 어려워요. 운 띄움이 되어서 가려오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쉬워요 이는한번 이렇게 이렇게 오도 하면 안됩니다 그냥 쓸수없 조심조심 하세요 게 아무튼 이후로 이후로 심장이 이빠지는이후비이후 됐죠? 시세찍시야되면서오늘들은 세면드에서 니다 세면드에서 그냥 비누간만 없이 이렇게 어줄게할때 무조건 네 소속을 갖다줍어줄게요이 아, 뭐민의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얘들도 똑같이 해 주고 얘는 초부탁만해 <웃음> 주시면 됩니다. 예. 바로 어, 요거 치워라. 나가는 정말 r t i 다 했니 이렇게 이첫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셨다면 정말 정말 재미있었고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뭐 베어링 산공일인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